네, 앉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웃음> <좋은> 아, <웃음> 사당법인 평화의 씨앗들, 국경선평화학교 사무총장 이충재입니다. 2020 DMZ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 교육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창조세계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평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대면을 우리가 함께 병행하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셨던 송영훈 교수님께 첫 번째 발표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더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만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풀고 또는 남북 협력의 길에, 가는 길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종식하고 휴전협정하에 있는 전쟁을 경화협정으로 체결하고 그리고 남쪽에게 자주권을 허락해서 남북 정부가 북쪽 정부와 더불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반도에 평화는 볼수 없다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꿈을 가지고 고국을 위해서 컨트리뷰션을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마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자로서 교육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 진지하게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런 문이 왔을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접어드는데요. 이 분단이 극복되는 날, 그날 우리는 모두 철원에 모여서 소이산에 모여서 아주 막걸리를 마시면서 큰 축제를 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일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여기 들어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서로 소개하고 잠깐 인사하고 어, 우리 조영민 선생님이 사회를 보면서 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해 주시고 그걸 끄세요. 나이스 미팅. 아, 안녕하세요. 백경천입니다. 땡큐. 그니스 파키스탄. 네, 안녕하세요. Hello? 네. 반갑습니다. Hello? 네, 반갑습니다. 김기용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기리입니다. 기리. 반갑습니다. 네. 홍콩에서 인사드립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어, 인기 너무 많으신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웃음> nice to meet you. 네. 니달이 지금 접속했어요. 아 니달, 아 니달. 반갑습니다, 전옥희 사모님, 박만경 목사님, 이충재, 정길이, <웃음> 백경천, 남부원, <웃음> 네. 와 반갑습니다, 우리 바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연사분들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연사분은 제임스 챈난 박사님이십니다. Uh, yes, uh, greetings from Pakistan. My name is Father James. Shannon. 두 번째 연사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h, 네, 어디. 안녕하세요. 저는 문바이에 어, 있는 그 쿠투브 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이 카시미르 주민들은 이동을 할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인터넷도 다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운동가로서, 그리고 평화활동가로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셔서 뭔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카시미르, 카시미르 지역의 봉쇄가 어, 처, 이루어진 이후로 이런 사안들을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할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을 때 이것을 아, 아, 카시미르 주민들의 고통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논의, 좀더 전략적인 논의, 어떻게 서로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을지, 이세계 분쟁 지역에서 이런 논의를 이어나가고 싶고요. 그래서 또다시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경 그리고 지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2020 DMG 국제 평화회의에서는요. 남과 북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파슈미르의 갈등,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과 분쟁과 분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고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분단선, 경계선을 넘어서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이죠. 세번째 세션 어, 주제는 Peace movements in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평화운동 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 이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연대해서 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 대한 해법은 우리 민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근거로,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Very good conditions. They don't want to change. I also know. We k n o u r government has committed many mistakes. Israel and Palestine are both c o m m i t t i m s t k e s Both i d e s are c o t i n u i n o m a s t h a t s why we n e e to w o r h a r d e h e action we t a e no a t e small, 저희의 노력들이 한데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도 이러한 민의 평화 협력과 연대를 통해 평화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풍경을 지금 어 함께 나누지 못 a n i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국내에 계셨던 오늘 중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전체 토론을 토론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습니다. 아, 요새 맞아. 그래서 so one person change 하는 한 사람이 변화를 시킨다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이 우리의 모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에게도 얼굴이 있더라. 공동 캠프를 하는데 중동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들이 공동 캠프를 하면서 적에게도 얼굴이 있다라는 말은. 그 교육이 얼마만큼이나 그 혐오와 차별로 그 비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 드러내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평화는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과정으로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에, 우리가 실천을 약속하는 그 약속문을 같이 이렇게 읽고 그거를 채택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하루에 이 평화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2020 DNG 국제평화회의 공동의 약속 갈등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위해 시민교육을 할 것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평화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로비 활동을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2020 DMZ 국제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우리가 공동의 약속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의 약속문에서 서로 평화의 축제를 좀이 DMZ 지역에 와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평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평화회의를 비록 제한적인 상황에서나마 열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A time where both North and South Korea are united a n a peacefully. Um, I look forward again to the next uh, peace uh, conference next year. 평화에 대한 열망과 기도가 그에 못지않게 또 강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과 기도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의 씨앗이 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분단과 갈등의 철저 망을 걷어버리고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는 평화의 씨앗들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